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배우실 내용은 당구를 치시는데 편하게 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이죠. 자, 오늘은 비껴치기를 치시는데 편하게 치는 방법 기준을 잡고 치는 방법입니다. 자, 45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비껴치기를 치실 때 편하게 치는 방법 자 기준을 잡는 방법입니다 자 45도를 먼저 기준을 잡고요 출발각이 45도 자 여기 10포인트와 여기 10포인트가 45도죠 그리고 여기 10포인트 45도 3의 3 45도 4의 4가 45도가 됩니다 자 45도를 기준을 잡고 쳤을 때 어, 상단 투팁 왼쪽으로 치면 10시 당점이고 오른쪽으로 치면 2시 당점이죠. 자, 그곳을 치시는데 별다른 스트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거리가 가까운 1.5레일 내지 2레일 정도의 스피드로 회전 중 곳을 그냥 치시면 됩니다. 회전을 살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턱 치버리면 됩니다. 자, 그렇게 치면 45도 일때 옆쪽 1쿠션, 어, 2쿠션, 3쿠션으로 오는 거죠. 3쿠션, 당쿠션 자첫 번째 포인트에서 반칸 더 앞에 여기에 맞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타를 해볼게요. 자 1족구가 가는 두께는 일자선상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뭐 일자선상으로 대략적인 겁니다. 일자선상으로 대략만 보내시면 됩니다. 자 스트로크는 미들발로 가 나가면 되고요. 속도는 1.5에서 2레일 정도의 스피드. 회전은 주시되, 회전을 살리지 마시고, 그냥, 회전 중 곳을, 어, Q로 정확하게 미들발로로 툭 미시면 됩니다. 자. 2시 당점을 주시고, 일적구는 일자라고 할수 있는 두께를 잡으시고, 그냥, 톡 밀어버립니다. 2시 당점을 주시고, 일족구는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를 잡으시고, 그냥 톡 밀어버립니다. 자, 요런 식으로 반칸 정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45도일 때죠. 일족구는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 자, 요번에는 일족구가 1포인트 안니고 2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발하는 각은 45도. 자 그러면 이 포인트 이쪽에 있는 공을 45도로 칠 때는 여기 반 포인트보다 조금 더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 포인트에서 반 포인트가 더 짧아진다는 얘기죠 자 시타를 해볼게요 두시 당점을 주시고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 회전은 걸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그대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두시 당점을 주시고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 회전은 걸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칸에서 반칸 더 짧아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 포인트. 자, 요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할게요. 자, 첫 번째 포인트 똑같죠? 두 시상심을 주고 음, 회전을 거시지 마시고요. 그냥 턱 치시고 여기에 자, 세 번째 포인트 있으면 반 칸, 두 번째 포인트는 반의 반 칸, 그리고 여기 또반 칸. 좀 짧아지겠죠? 두시당점을 주시고 일자로 갈수 있는 도깨 그대로 밀어줍니다. 두시당점을 주시고 일자로 갈수 있는 도깨 그대로 밀어줍니다. 자, 요런 식으로 득점이 됩니다. 별 차이는 없죠? 여기서 반에 반칸이니까요. 자, 요거를 기준으로 잡고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족구가 딴데 있을 때, 그리고 일족구와 수구가 기울기가 틀릴 때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번에도 이렇게 세어봤습니다. 자, 45도죠? 자, 세 번째 포인트. 그러면 여기 반칸이 떨어진다 그랬죠? 근데 반 포인트 더 위에 이적구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자두시 당점을 주셨으면 1시 반 당점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스트로크, 스피드 똑같고요. 자, 시타를 해볼게요. 일자로갈수 있는 두께 1시 반 당점 미들팔로 1시 반 당점 미들팔로 자, 이런 식으로 반칸 더 길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포인트 45도 다 똑같고요. 음, 뭐이 방법을 통해서 대준도 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준을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일족구와 수구가 45도가 아닐 때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45도 그러면 반에 반칸요 정도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수구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45도 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작아졌죠 뭐한30몇도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자 요럴 때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나오려고 하면 얇은 두께로 부드럽게 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안쪽으로 넣어 볼게요 살짝 안쪽으로 45도 보다 커졌죠 대략 봤을때는 55도 60도 까지 되겠네요 자 요정도 반칸 정도 앞으로 당겨져 있다 이렇게 뭐 각도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반칸 정도 더 커진 기울기를 갖고 있다 자 요렇게 되면 당점을 하나 빼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빼면은 두시당점에 3팁인데 두시당점에 2팁 정도 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아예 아니, 올려서 한 시당점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 시당점으로 한번 시탈를 해볼게요 자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를 보시고요 약간 도톰한 두께죠 한 시당점을 주시고 미들 팔로 자,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를 보시고요. 약간 도톰한 두께죠. 한시 상점을 주시고, 미들발로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치시는데, 음, 이게 붙은 공 말고 떨어진 공도 있겠죠. 그럼 이 정도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45도를 잡으려면 이렇게 45도가 되는거죠. 자 이렇게 45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 두시 당점. 수토록 똑같고요. 자 이런식으로 떨어집니다. 음, 반칸정도 앞에 떨어졌는데 어, 그래도 확률상 엄청 크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요정도 떨어져서 상관없죠? 네칸 45도 각일 때는 자1족구가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만 보내주시면 제공은 자 요정도 반 포인트 정도 조금 스피드가 빠르면 뭐 요정도 한 포인트 정도 요 안에는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음, 시타 장면은 몇개안 나오겠죠 자 45도 기울기를 기준을 잡고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각이 커졌을 때 작아졌을 때 어, 당점을 줄이고 늘리고 때로는 당점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것까지 음,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시겠죠 자, 45도 기울기 기준 잡으시고요. 그러면 시타면을 보시면서, 몇개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타면으로 가시죠!